내가 상자로에서 제일 지혜로워 요! 니들이 뭘 알아? 나는 뭘 아냐고? 오케이. 난 아무것도 몰라! 말소리가 나? 말소리가 어떻게 난 건지 알아? 할때 봐. 말총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말소리가 나는 건가?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? 이게 무슨 말소리인지? 개소리지 나도 몰라! 야시 너랄라! <놀람> 청소에서 꾀꼬리같이 맑은 소리가 나 너네들 그거 알아? 내 머릿속은 더 밝아 클리어 자네들 머리를 비워 어차피 너네 아무것도 모르거든 y o u k 스노 n o w n o t h i n g o